윈도우 디펜더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서 이 설정은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라는 멘트가 보이게 되면 실시간 보호 기능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옵션을 선택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보호를 켤 수도 없고 클라우드 전송 보호나 자동 샘플 전송 등 다양한 옵션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윈도우 트윅이나 인증 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레지스트 편집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다음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윈도우 디펜더 폴더를 찾은 다음 마우스 클릭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먼저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별도로 백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스트리 편집기에서 특정 값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항상 원본 파일은 별도로 백업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보내기 창이 열리면 파일 이름은 본인 취향껏 설정한 다음에 저장 경로 설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 폴더 항목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삭제를 눌러 삭제 팝업이 뜨면 예를 누르고 컴퓨터를 재부팅을 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삭제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면 앞서 별도로 백업했던 파일을 더블클릭하고 레지스트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